저희 국경선 평화학교 건축 현장, 김동수 평화 도서관 이설 공간에 우리 나액진 목사님 응원 영상하기 위해서 모셨습니다. 예, 지금 이 건축 현장에 와 있는데요. 이 건축 현장이 지난번에 왔을 때보다 훨씬 진전된 것 같네요. 앞으로 이곳에서 많은 피스메이커들이 훈련을 받고 또 함께 영성을 풍성하게 만들어가고. 또이 분단의 장벽을 털기 위해서 또 우리 민족을 하나가 되고 통일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일꾼들이 여기에서 숨쉬고 기도하고 또 이제 잘할 수 있는 그런 소중한 공간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. 벽돌 한장한 한 장을 쌓아서 모든 우리 국민들의 민족 학교로 지금 이제 발전하는 이 국경선 평화학교에 벽돌 한장만 원인데 만 원만 보내주시면 이 일에 우리 함께 동참하는 것이고 1만명 그런 시민들의 힘과 의지와 기도가 보아져서이 국경선 평화교가 잘 성공적으로 내년 5월 5일날 준공했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